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너무 더워 가지고 빡빡 믿었어요 너무 더워요 오늘은 코스트코 피자 한 조각이 있고요 편의점 피자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비교해서 먹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남은 피자 한 조각은 코스트코에서 피자를 사왔는데요 코스트코 피자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 가지고 야무지게 먹었어요 야무지게 먹다가 이한 조각이 남았길래 이 코스트코 피자와 이 편의점 피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먹어볼 거예요 이 편의점 피자를 한번 뜯어 볼게요 이 편의점 피자를 뜯었더니 이렇게 네모나게 나와요 이 편의점 피자를 한번 전자레인지로 돌리고 와볼게요 이 편의점 피자를 두개다 넣을 거예요 저는 1분 3 0초를안 돌릴 거예요 저는 2분을 돌리겠습니다 이거는 편의점 피자고요 이거는 코스트코 피자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피자 두 개를 리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첫번째로 먹어볼건요 이 편의점 피자인데요 이 편의점 피자는 GS25에서 구매를 한거예요 하나에 2,500원 이고요 두개에 5,000원 이었어요 여기 피자를 보시면은 올리브가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채소도 많이 같이 껴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코스트코 피자에는 크기가 완전 크잖아요 토핑이 없는 거를 드시고 싶으시면 코스트코 피자를 드시는 게 좋고요. 이 토핑이 많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편의점 피자를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릴게요. 이 편의점 피자를 한번 먹어볼게요. 역시 진짜 콜라가 없어서는안될것같아요 편의점 피자를 한입 베어 먹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토핑이 골고루 있어서 씹는 맛이 있었어요 많은 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편의점 음식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코스트코 피자를 한번 먹어 볼게요 이 코스트코 피자는 양이 엄청 많고요 치즈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1kg 치즈 회폭탄 피자를 먹었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치즈가 많이 들어있어서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코스트코 피자를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이 편의점 피자를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 편의점 피자는 전체적으로 간이 잘 배어 있어서 짭조름한 부분도 있고 싱거운 부분도 있어요. 나는 매콤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 핵불닭소스를 막 야무지게 뿌려 드시면 진짜, 어? 매콤하게 잘 드실 수 있겠죠? 핫소스를 조금씩 뿌려놓고 드셔도 간이 이미 잘 배어 있기 때문에 맛있어요. 음. 올리브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올리브의 향이 그렇게 세지 않는 편이라서 올리브의 냄새가 많이 심하게 나지 않아요 올리브가 많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연이 편의점 피자를 하나를 다 먹었는데요 보통 간이 잘 되어 있어도 불구하고 좀 매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많이 뿌려 드시는 것을 추천해 을 드릴게요 좀 매콤한 맛은 많이 나지 않는데 짭조름한 맛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제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코스트코 피자를 계속 먹어볼게요 그냥 먹으면 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핵불닭 소스를 한번 뿌려볼게요 이 피자는 토핑이 별로 없어서 짭조름한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추천해 드릴게요 음. 두꺼워요 두꺼워서 한 조각만 먹어도 배부를 수도 있어요 피자를 제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전 1분 30초를 돌렸는데요. 2분을 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먹어서 먹어도 편하고 간편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편의점 피자와 코스트코 피자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각두 피자에서 장점이 완전 돋보였는데요 한 피자는 토핑이 많았고 한 피자는 양이 많았고 편의점 피자가 간편하고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코스트코 피자는 양이 많아서 맛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브랜드가 다른 피자를 비교를 해보고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비교하는 먹방을 자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구독도 같이 눌러주세요